안녕하세요 별랑카페 입니다. 오늘은 로또 1036회 복귀 방송입니다. <목소리> 이제 시험력이 있고. l cool. e 아이 없 n e 아주 상당히 임박해져 있는건데 어, 또 안나와집니다 어, 우측에서는 2월수이면 일반 분석시가 오게 되는데요 어, 2월수가 있다면 여기서 분인데. 네.